I'm g o i n 오케이, 좋아요. 천천히, 잠시만요. 더 확, 지금, 왜, 많이 꺾어야 돼? 오케이.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옆에 사이드 스텝이 진짜 한이 정도. 오, 오케이.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, 스트레이. 오케이 좀만 더 올라가고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끝알 라이트 예스 기분이 Good. 어떠십니까? 아. 아 너무 떨렸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까 여기서 <웃음> 어, 근데 이게 약간 슬립 하더라고요. 아, 어, 내일, 내일, 내일 조금, 내 네, 이게, 여기 형 사이드, 응. 여기서 딱또 돌릴 뻔 했는데, 그래서 아까 살짝 스트레이트를 하니까 넘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꺾어. 어. s <웃음> o h uh o -oh. Did it. No problem, for tip. 야, 그걸 껴볼게. 불에 취안 짱, 하는브 같아 맞아 불 보면은 딱그이분이 브레치안, 아, 와, 이브레치 와, 와, 그림이다. 느낌 왔어? sick Oh my goodness Yeah the first fish tonight Sanju a t o right Anju tonight 스팟 u 졸로 가면 좀 좋아야 될것 같은데 카부타 만약에 탈 거면 좀조만더 가면은 좋게 가가지이 정도 가서 캐스팅을 졸로 하면은 괜찮을 것같아 Okay. Oh my god, this is good fishing spots. It's pretty big. n i c e w e r Nice. I'm going to take the cannon watch. Oh, I'm o i n g e i t e l t a casting. 오케이. Okay. 이게, <웃음> 네, 이거 <웃음> 엄청 저, 많아. 오케이. Okay. 아, 소리가 너무 좋네. Oh, 새끼야? 아니 아니. 세지? 오우아. Yes. 오우. Good bass. Yo, that's sick. that's good size man. Just like last time. s i k o He's a uh, second large bass. I mean, third large bass today. i l t I'll it. It's a largemouth. Largemouth fourth fish. Wow. t h a t s pretty sick. Okay. I got one too. I got one too. Bitch. Oh. I think first large. <laughs> That my life. 이오나 진짜 <웃음> 큰데요? <웃음> <laughs> a big gun. Yeah, pretty fun, dude. See you. Is 오 나이스 어? 방금 두명 잡힌거 봤어? 2말 <웃음> 있었어 방금 오나형 이걸로 처음 잡아봤어요 아, 아 지금 바고 간거야? 네이키이 새끼 땡배 쓴거 같은데 이거? <웃음> 와 <우와. 웃음> <미쳤다>, 미쳤어 미쳤어 <웃음> 형형 보여요 내 지금 우와. 엄청 커 배스 배스. 아배스 날지 마. <웃음> <웃음> 야, <생각보다. 웃음> 오 마이 갓. <가이. 웃음> <웃음> Do you want to keep or? 형 오늘도 아 우리 이제 가자 하는데 그냥 잡 걸렸 야나 걸렸어 이오 마이 갓, 와 실제로 본것 중에 진짜 제일 크다. 대박. 완전 헤비 나이스 오 마이 갓 예스 나 나무에 걸린 줄 알았어 솔직히 나무에 그... 걸린 줄 알고 아니 근데 여기 낮은데도 여기가 있네요 그 그러니까... 우리 계속 여기서 큰거 잡았잖아요 <웃음> I think it's like almost 2 0 c h It's huge <웃음> 대박 It was fun. <laughs> 와,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어, 아, 뭔지. 됐어. 나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. <웃음> 야. 이거, 형, 크기 괜찮아요? 네. 더 크게 할까요? 예. 네. 오케이. <웃음> 야, 야. 아니 어. 이게형 잘리는 기분도 너무 좋아. 야, 내 베이컨 은 이제 이건 안 되겠는데? 그냥 그냥 삼겹살이 아니네 이거는. 음. 음. 아, 음. 야, 와. 어, 저탈것 같은데요? 응. 너무 국물이 쫄이야. 뚝뚝해. 그냥 마늘을 닦가지고아 고추장 많이 나랑 헤어 헤어 거예요 잡탕입니다 그냥 잡탕이 <웃음> 맛있습니다 <웃음>